간다잉 안 까도 될것 같다잉 여기서 무한의 숨결 뽑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뽑으면 됩니다. 여기서 뽑으면 돼요. 여기서 뽑으면 돼. 여기서 뽑으면 돼. 합 나와줘 제발. 그렇지. 일단 노자리랑 뭐 뽑지? 노자리랑 상대 상대 체력을 15로. 내체력은 아, 채우고. 상대 체력 채워주는 거잖아요. 7차하아 어? 그럼 깎아 다 네. 완벽하다. 나만 비춰오기. 1번에 2번에 3번에 4이에 5번에 6이에 7번에 는번에 9번에 10번에 10번에 1 0 고 테스트 깨고 뭐가죽었죠심케원 죽고, 심케 원이 테라 잡고, 안 갑습니다. <목소리> 프라임이 힐을 안 하는 게 낫겠는데 침투원 하는 게 낫겠는데 이거 살려고 넘길게요 찬물 대스윙 뽑고요 대스윙 뽑고요 대스윙 뽑고요 대스윙 뽑고요 대요 대스윙 침투원 대스윙 뽑고요 대스윙 뽑고요 대스윙 침표원, 침표원, 침표원, 침표 댄스윙. 그냥 이게 핑퐁이지, 지금. 오케이 okay. 육삼0초 주세요. <웃음> 이 간다. 자 갑니다. 보세요. 다섯 시쯤에 룬테라 하실 클랜전 치러 가게 크크 한다. 개쩌는 덱을 보여주마 <웃음> 이 할애비가 개쩌는 덱을 보여주마 자 제발 지휘의 외침 나와라 지휘의 외침 아 간다뭐으 갓다, 갓다, 갓다, 갓다, 갓다, 갓다, 갓다, 갓다, 갓다 오, 오, 왠어 오, 왠지, 왠지, 왠지, 어지어지어지 왠지, 왠지, 왠지, 아지 왠지, 왠지, 왠지, 왠지, 왠지, 어 미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 일로와일로와 일로와! 다시 들어가 다시 나와더나와어로가 나왔! 나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니었네. 로와이 기술병. 로와 이로와! 이로 대호자. 예스. 빨리 몇 뿅. 가라! 들어. 가라 들어. 드로! 샤이닝 들어와 함께. 제피셔바닥 그리고요. 받아라! 야! 는데 고슴도치 못끊었다 강명 기계공 고슴도치를 가운데로 보내자 가시 발사! 아 이거 내고 할거야 생각해보니까 서두 냈네 한 장짜리 손 이새끼 왜 지한테 쓴? 저 이렇게 했는데요? 왜 얘가 맞아? 아니 에임이 아니라 여기다 놨는데? 이거 뭐 큰일 없어? 여기다 냈는데 나? 야 이씨 개못하는게 아니라 이놈들아 요다 썼잖아! 절개를 요다 썼다고 요다! 어? 안 보이냐고 이거 왜 이새끼한테 써! 아니!